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 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함께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사랑하리 빛남멸 유관 바퀴 까지 하만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참소망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저희도 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김광현 목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온전히 성령으로 인담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희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나타난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씹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 여기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가 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 소경이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입니까? 세월호가 빠졌을 때도 그렇게 물었지요. 누가 우리의 이 아이들을 그 배에다 넣어서 물속에 넣었는가? 무엇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대답하기가 참 난처하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대답도 다그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예수께서 주시는 대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여러분께서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소경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대답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동창에 깜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굴 모습은 우리랑 똑같은데 피부가 연탄처럼 까맸습니다. 특히 얼굴 부분은 더 까맸습니다. 별명이 깜상해 이름도 모릅니다. 그때 그 부모님이 보신탕집을 운영을 했는데 이름이 깜상냅니다 여름이면 종종 그 집에 가서 저희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보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저희는 뭔 죄로 저렇게 까매 무슨 죄가 있어서 흑인으로 태어나는가 이런 소리이지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덜떨어진 미개인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은 입 밖에 내서도 안 되는 말이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번 한번쯤 그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누울렇게 태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크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코는 납작한 것입니까? 여러분 남을 쳐다보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부터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런 질문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 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다라고 밝혀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끼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평생 배로 기어다녀야만 하고 평생 흙을 먹어야 하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 게 밟혀서 머리통이 깨져 죽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리지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평생 남자의 지대를,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겨우 먹을 것을 얻습니다. 저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돼서 태어났다 이것은 아까 말한 우리가 3, 5, 4일 동안 말한 그 하나님의 저주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이런 대답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주했는지 찾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 원인을 찾아서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에게 탓을 돌리지 말라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이것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친숙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거기다 발라주시기만 하면 낫는 것이지요. 그걸 실로암에 가서 씻기만 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던 바로 그분이라면 이런 것은 너무나 쉽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큰저주인양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말이야, 창조주라고 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을 인간에게 줄수 있는가. 이렇게 탓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는, 그렇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요.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었던 그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혀서 멸망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나면서 소경되었다 어디가 부족하다 아프다 이것은 저주축에도 못 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없던 눈,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흙 전체를, 흙으로 빚어서 사람 전체를 만드신 분이니까, 눈두쪽 하나, 이거는 뭐, 뭐, 누워서 떡 먹힙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인생, 인간의 그 불행의 원인을 차,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죄도 아니야. 이거는 저주가 아니야. 진짜 저주는 딴데 있어. 너희가 지금 마음을 크게 해서 바라보고 추구하고 또 놀라워야 할 바로 그, 그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파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 내리셨던 그 저주,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유의 상실이지요. 억압입니다. 압제이고 권위이고 가능성을 말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을 운명 가운데 가두어버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한마디로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런 저주를 우리가 여전히 남들에게 퍼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 못된 며느리처럼 우리의 며느리들에, 며느리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에게 내가 당했던 그 저주를 다시 퍼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금하고 저것을 금하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고 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함으로 그의 가능성과 미래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의 그 창의성과 가능성들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진리로 이끌어 나갈지, 나갈지 이것을 고민하시기를 바라고 그 길을 여러분의 그 힘과 강제와 억압과 권위로 누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르는 것은 다 저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드리면서도 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제가 강제하게 될까봐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들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똑부러지게 말하라. 리더로서의 어떤 방,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명령처럼 누르는 것처럼 자유를 억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할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명령하는 말씀들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실수로라도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구마라고 하면서 선포하지요. 다른 이유도 달지 않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르라고 강제해버립니다. 그러나 걱정은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율법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는가? 이것을 무슨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는가? 이런 걱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하나님의 저주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복음이 되어야 할 텐데 만약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must라면 은 이것을 여러분께 우리가 교회에서 강제로 가르쳐야만 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귀속에 강제로 집어넣어야만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목사가 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실천해야만 하고 행해야만 한다면 은 이런 것이 복음이라면 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거둘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강제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든다는 라 것입니까? 여러분께 답을 내어서 이 답대로 따르라 이렇게, 이렇게 결정짓고 때로는 이 정답으로 돌아오라고 윽박지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저주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속박 가운데에 갇혀버린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와 운명 속에 빠져버린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기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저주를 우리에게서 걷어내기 위해서 이 저주가 가져온 온갖 결과물들을 스스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가 스스로 갇힌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무한의 존재가 인간의 몸에 갇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저주가 거치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사라지고 어떤 것들이 용서가 되고 또 무엇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어서 어떻게 회복될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셋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그들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곧 의의의 나무로 삼으신다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얽어매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 이렇게 해,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탓이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가 포로된 자였습니다.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갇혔던 우리를 놓으신다 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놓인 것입니다. 풀린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그러한 자유한 자로서 그한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영원토록 이 자유를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로 남을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종노릇 한 데서 놓으시고 우리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죄의 종로를 타는 그 모든 것에서 놓은 자유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시금 얽어매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그들도 이 자유를 얻어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 영생하는 열매를 얻어먹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